미신에 가까운 그런 거 아니야? 못 느껴. 큰일 서어 큰일 났 원샷 원 킬로. 쫄리잖아. <웃음> 어. 벌목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업반장 이씨입니다. 메탈선녀 김씨입니다. 숱한 네. 예명들을 경험했지만. <웃음> 입에 안 붙어. <웃음> 작업반장까지 올 <오시면> 줄이야. <웃음> 전에 저희 댓글 중에 퀀텀볼 혹은 스마트폰이나 DAP 뒤에 붙이면 좋아지는 <웃음> 스티커류. 아니 이거 오늘 오늘 왜 하는 어. 거야 이거? 네, 어 구독자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아, 위해서. 이거는 네. 미신에 가까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어. 직접 눈으로 음. 확인해보고 진짜 미신이면 네. 미신이었다. 어. 그리고 진짜 어. 이제 효과가 있는 음. 거면 어 그래도 효과가 좀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퀀텀볼이나 그 스티커류들을 음. 음.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음. 사실 그 퀀텀볼은 음. 조금 무서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요? 퀀텀볼의 그 작동원리를 보니까 진짜 그 방사능 물질로 돌아가는 거래요 어? 어 그래가지고 아 요건 조금 더 내가 알아봐야겠다 야 그럼 비싸겠다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으면 근데 또 그거 치고 그렇게 비싸진 않아 구라 아니야? <웃음> <그냥 그냥> 방사능 <웃음> 직전기를 이렇게 어. 내봐야 돼는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퀀텀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 조금 스키 더, 스키. 더 스키. 어, 시간을... 오래 줄이고. 살고 싶어요 어. 길고 그고 <웃음> 가늘게 사셔야 되는 메탈 선생님 덕분에 네. <웃음> 일단은 뒤로 차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스티커류들은 좀 많이 음음. 알아봤었는데 사실 저도 이 스티커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어 그렇죠.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티커 음음. 이건 전자파 스티커는 아니고 네. 레조너스 칩이라는 스티커예요 진동을 잡아주는 거죠 네. 소리는 전부 다 진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물, 그 다음에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은 케이블도 바닥에서 띄우시거든요 힘들다, 그쪽. <웃음>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제품의 회사는 사실 이 시국에 소개하기는 조금 음. 그런 일본 회사인데, 음. 요런 것들만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아, 이게 일본 스택이야. 어. 어? 하나, 하나만 봐. 레드만스 칩. 어. 어. 그 다음에 그 케이블 띄울 때 쓰는 그 도자기 같은 거. 아. 도자기로 된. <웃음> 안, 어, 안, 안 봐도 안 봐도 안 봐도 미디어. <웃음> 요것들은 또 가지고는 있는데 아직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케이블에 끼면 케이블의 진동을 잡아준다. 야, 심박 같지 않습니까? 야, 내 심장이 박동을 멈춰야될것 같아. <웃음> <말 없대. 웃음> 요 칩, 요거를 케이블 안에다가 넣고 수축축으로. 아, 그렇지. 그냥 아, 수축축으로 지 아, 그렇죠. <웃음> 요런 제품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다 쓸것 같습니까? 19금인데? 아니. <웃음> <19금인데? 웃음> 요거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그런 DAC들 네. 단자 이렇게 보면은 안 쓰는 단자들있죠 아, 그, 그 터미네이터야. 어, 터미네이터인데 음. 그래서 안 쓰는 단자에다가 음. 이렇게 꽂아 놓고 있으면 음. 음. 그쪽으로 넘어가는 잔여 전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 준다. 소리가 좋아진다. 지 음. 오늘 이제 대망의 아, 어, 이 제품 나왔군요. 그렇죠. 레귤런스 칩입니다. 저희 녹음실에도 인스톨 돼 있거든요. 제가 선물해 드렸죠. 네. 네. 네. 어떻게 좀 효과 보셨나요? 스피커 스탠드에 붙여 있어요. 아, 잘못는데 <웃음> 골드 칩이 있고 실버 칩이 있어요. 나한테 실버 줬잖아. 실버 같은 것들이 이제 스탠드나 이런 데다가 붙이는 거. 음. 골드가 이게 성능이 더 좋아요. 스피커나 이런 소스 기기에 직접 붙이면 좋다. 차이가 있다고? 있다더라. <웃음> <웃음> 가격이 틀릴 거래요, 아 여러분. 어, 가격이 조금 틀려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가지고. 아. 2개? 지금 4개한 세트인데 27,000원? 28,000원? 너 약국 가서 귀 밑에 사면 <웃음> 얼마인 줄 알아? <웃음> 이말로쯤 사면? 몇개 들어있는 줄 알아? 그건 멀미할 때 붙이는 거고 <웃음> 아니 그 그러니까 멀미 진독을 다아준 거거든 어차피 듣는 거니까 여기서 붙이는 게 제일 효과 좋지 않을까? 귀에 붙이는 게 효과 제일 좋을 거야 그러니까. 어, 이펙터는 귀에 걸어야 돼 예, 그럼요 어, 오늘 이걸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네. 또 저희 채널만의 그 시그니처 아아아! 아! 너 2주마다 한 번씩 하려고 계획 중이죠 지금? 그래서 채널 이름을 2주씩 걸고 <웃음> 어. 아 수명이 줄은 것 같아 아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 그러면 상관없는 거네?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해보자 근데 의견이 갈릴 경우 <웃음> 아다 없다 해라 나도 없다, 할, 없다 할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제가 세 가지 경우를 준비했습니다 <웃음> 너 사악하다 진짜 <웃음> 완전 노멀 상태 DAC에만 붙였을 때 DAC에다 전력을 공급하는 파워를 따로 쓰고 있거든요 네. 파워에도 붙였을 때 효과가 진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붙여놓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 어머님이 네. 착한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다니려고 했었는데 아 그건 저희 어머니도 <웃음> 이 칩을 기계에다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붙이는 접착면, 음. 붙이는 이 접착면이 이귀 밑에 효과를 굉장히 자주 유지하는 그런 기술이 음. 들어있다 그래서 뗐다가 붙였다 다시 때면 효과가 반됩니다 이거 얘네, 얘네 상술 아닐까? 원샷 원킬로 <웃음> 어느 포인트에다 붙이면 음. 좋을지 다 점지해서 음, 음. 한 방에 딱 붙이고 음, 음. 뗐을 때 어떻게 변하는구나는 못 느껴 <웃음> <웃음> 그래, 어쨌든 이거 뭐한 5, 6천 원 주고 산 건데, 어. 붙였는데 또 떼고 막 이러긴 아깝잖아요. <웃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스피커에 붙이지 않았는데, 스피커에 붙였을 때 진짜 좀 효과가 있는지, 완벽한 네. 테스트는 아니겠지만, 기분이라도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음. 그럴까요? 느껴보는 거죠. 네, 그렇죠. 어, 기분이가 변하는지 네. 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옆에? C 옆에. 야 좀내려 괜찮아? 괜찮아. 야, 빼지마! 빼지마! <웃음> <웃음> <웃음> 잘 들죠? 잘 들죠? 뭐야, 이거! 잘르죠 이래도 미신입니까? 아, 뭐야! 우리 오디오 엔진도 붙여볼까?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있긴 해. 처음에 아까 들을 때, 네. 스네어가, 네. 스네어왜 이렇게 아깝지? 근데 붙이고 나니까 스네어가. <웃음> <웃음> 어이고. 그냥 기분이가 그런 거 아니야? 네, 너무 과소비한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데 붙였는데? 야, 이거 한 번만 붙여본 게 아닙니다. 열열렸다 아, 들어볼께요 야이 <웃음> ㅆ이 <웃음> 많냐 살한데야 6천원에 이 정도면 살만한데? 많이 다르주나요아 요것도 난리나겠구만 <난이> <웃음> 아, 아 근데 좀좀 좀 어이가 없어서 네. 다음에 그거 한번 하자. 귀밑에도 사 와서. 아 진짜 귀밑에. <웃음> 어 진짜 귀밑에. 아, 어. 일단은 선행돼야 될게 환경이 좋아야 돼요. 음. 모니터하는 환경이. 음, 맞아요. DA도 좋아야 되고. 음. 그러니까 조그만한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이어야 돼요. 네. 그게 안 된다면 아마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 미세한 차이였나요? 아, 아니 큰 차이였어요. <웃음> 깜짝 놀랐네 진짜 생각보다 큰 차이죠 근데 네. ATC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오디오 엔진에서 느껴지는 게더 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음. 문제를 잘 아, 느껴져요 그러니까. 홀린 것 같은 기분이지? 어떻게 이거 방송 끝나면 가져가시겠어요? 제 개당 만 원에 이게 <웃음> <그게 웃음> 아니야 사실 이 칩을 여러 해 동안 많이 써왔거든요 여기 겁나 많이 <웃음> 붙어있어요 옆에 오만대다 붙어있어요 오만대다 어. 붙어있는데 음. 제가 가장 효과를 크게 느꼈던 것들 스피커, 음. 의자나 책상 생각보다 저희 의자나 책상에서 음. 진동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음. 의자나 책상 이런 데서도 되게 효과를 많이 봤고 그 데스크에 올려져 있는 콘솔들 네. 이런 데도 효과를 많이 보기도 하고 사실 콘솔은, 콘솔이 콘솔참 네. 어마어마하죠 네, 또 효과를 많이 봤던 데는 마이크 아, 마이크? 네, 마이크의 효과가 되게 커요 진짜 효과 제일 많이 본데어딘줄 아세요? 어디요? 피아노 피아노랑 드럼 드럼은 어디도 붙죠? 킥 같은데 킥 헤드 위에다 붙이거나 아 바로 떨어지겠더라고 음. 안 떨어져요 항공 기술 <웃음>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는데 잘안 떨어져요 음. 쉘에 쉘아 쉘에 어, 쉘에 음. 헤드 말고 쉘에 음. 어 효과 되게 좋아요 DAC랑 음. 그다음에 네. DAC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파워 음. 이거 사실 아댑터나 케이블에도 막 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DAC나 파워에 붙였을 때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e PD님께서 저희가 샘플로 떠 놓은 그 파일들의 이름을 바꾸면서 종이에다 정답을 적으시면서 입꼬리 올라가 있는 거봐와 진짜 아까 사악한 미소를 띠면서야이 이 시간이 제일 재밌대저형 만나고 나서 그렇게 음. 환하게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웃음> <웃음> 세상 다 가졌네 해보죠 오늘 맞추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효과가 있는지 음. 없는지 음. 네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싸늘하다 네. 결과가 다르면 어떡지또 <웃음> 누구 하나뭘 내놔야지 <웃음> 가보도록 하시죠 네. 아, 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겠다. 붙이면, 붙이면 좋아진다는 가정 하에오너왜 이렇게 어, 자신감 있게 그래 쫄리잖아 <웃음> 확실히 뭐 차이가 없진 않네요 있어요 왜 있어 또 차이가 없으면 좋잖아 <웃음> 할 필요도 없고 <웃음> 저는 뭐가 차이냐면 저음에서 차이라기보다는 하이미드나 고음에서 어.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 맞아요. 저도 고음이랑 음. 그 다음에 300대 네, 밑에는 아, 쳐서도 안 봤어요. 확실히 스네어랑 아, 그, 그 위쪽 인... 영들은 네, 차이가 좀확 나죠. 네 맞아요. 뭐가 이거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많이 붙인 게 제일 좋다라는 경우에는... 가정하에 저도 붙임을 좋아진다라는 가정하에 네, 안 붙인 걸 제일 좋았다 이런 것까지 다시 떼. 아, <웃음> 어, 떼면 좀. 되지. 저희끼리 한번 맞춰볼까요? 네, 답을 맞춰볼까요? 저는 네. 1 번이 DC 하나만 붙인 거. <웃음> 2 번이 <웃음> 클라스클라스 <웃음> 아예 안 붙인 거 뭐야? <웃음> <웃음> 아예 화살 화살. 2 번이 아예 안 붙인 거. 음. 3 번은 DC랑 파워 둘다 붙인 거. 저도 3 번은 DC랑 파워 아. 붙인 거. 이거는 <웃음> 동일하네요. 그러게요. 의견이. 네. 저는 1 번이 그냥 노멀한 거. 네. 이번이 DC. <웃음> <웃음> 이번에도 한번 당하시겠어. 그랬겠지. <웃음> 그랬겠지. 그러면 3번은 똑같은 거야. 와, 3번은 맞는 거야. 와, 일단, 일단 일단은 맞은 거야. 일단, 맞는 거야. 일단, 일단 어. 두개 붙인 건 어. 좋습니다, 여러분. 음, 지금 창업방남에 하고 있대요. <웃음> <웃음> 너가보다. <웃음> 너가보다. <웃음> 또 나야. 나야? 이번엔 선녀 지킨다 그랬습니다. <웃음> 야, 그런 기분이야 이게 반반 무만의 유세요치킨무를 <웃음> 열심히 썰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이게 제일 어둡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예 딱 봐도 1번이 밝더만 <웃음> 비교할 때뭘 음. 들었냐면 음. 처음에 피아노 나올 때 음. 피아노만 들으니까 피아노가 약간 톤이 가볍고 무겁고 더 무겁고 어. 이런게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 저는 이수비 네. 앞쪽 피아노만 듣길래 올 밴드 다 들어올 때만 들었지? <웃음> 아이 아깝네. 그때는 이제 막 텍스처가 응.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응. 그다음에 이제 뭐 연주도 계속 일정하게 한게 응. 아니니까. 마라탕이 되었잖아요. <웃음> 치킨보다 저는 아. 마라탕 쪽으로. 아 마라탕 쪽으로, 네, 그러니까 쪽으로, 중국 음식 쪽으로 알아보고. 선녀탕집. <웃음> <웃음> 어 좋네. <웃음> 선녀탕집. 어 오, 괜찮네. 숲치킨 <웃음> 옆에 선녀탕집. 네, 같이 창업방면 <웃음> 가시죠. <웃음> 제일 이렇게 놀라운 성과는 네. 확실히 붙이면 뭔가 달라진다는 거 저도 이거를 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달라져요 네. 달라지긴 그리고 약간 단순히 밝아지는 느낌인가요? 어떤가요? 뭔가 정리되는 느낌? 아 그쵸 예, 주파수 대역들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 뭔가 되게 안정되는 느낌이 음... 좀 있어요 안정되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음... 항상 그 250부터 400 사이 아그 제일 영... 싫어하는그 영역대들이 음... 문제를 일으킬 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조금 깔끔해지는 느낌. 음, 맞아요. 네. 그 부분이. 깔끔해져서 위에도 깔끔하게 들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피아노에 붙였을 때 효과가 음. 왜 좋다고 했었냐면 음, 음. 피아노는 사실 보이싱이 되게 많거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열 손가락으로 동시에 뭔가를 누르기 때문에 음, 음. 그 다음에 볼륨도 되게 크고 음. 그래서 그큰 소리들이 한꺼번에 음. 나게 됐을 때그 음. 250부터 그400 사이의 그 영역들이 음. 뭉쳐가지고 화음들이, 음. 화음이 정확하게 안 들릴 때가 되게 음, 많아요. 음. 근데 얘를 붙여가지고 피아노를 조금 튜닝을 하면 그 화성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틀리긴 했지만, 네. 어찌됐건 3번이 똑같았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군요. 네네네. 네. 네. 확실히 이렇게 붙였을 때 뭔가 음, 좀. 뭔가 달라진다? 음, 음, 달라진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동의를 한 부분이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까 스피커 차이 꽤 컸죠. 어, 아, 아까 스피커는 그 네. 오디오 엔진 거는 너무 커가지고. 네. 네. 근데 확실히 스피커 때보다 지금 DAC나 파워 쪽은 차이가 좀 덜해요 네. 뭔가 조금 더 안정되어 있는 기기들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것 같고 음.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음. 그것들을 조금 더 많이 개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네. 어 블라인드 테스트는 굉장히 좀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았나 <웃음> 누구를 위한 좋은 결말이죠? 마라탕을 배우러 중국에 한번 가볼가져가시고요 <웃음> 깨떡이냐? 받으시고. <웃음> 이냐 고거먹고 인건비로 나오고 있어? 다음에 진짜 얘네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특히나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어폰 케이블 어, 같은데 써도 괜찮은 음, 음,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이어폰 케이블 같은 데다가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봤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제가 이어폰 케이블에도 테스트를 한번 해서 음. 여러분들한테 어, 정말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골드칩 같은 경우는 조금 거추장스럽기는 하지만 이어폰 단자 있죠. 플러그에다가 붙여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어... 네. 실제로 제가 케이블 같은데도 그러니까 단자 쪽에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테스트 해보고 괜찮다. 네. 괜찮지 않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숲치부의 서륙전. 아, 아주 기분 좋은 방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웃음> 오늘 저희 그 레조넌스 칩 가지고 콜로세움 논란의 중심에 한번 이렇게 발을 담갔다 빼는 방송이 됐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업반장 이 씨였습니다. 메탈 선녀 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게. 이렇게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이게 개편? 너무 게 이게 뭐야 이게? Thank you.